오늘은 저는 김사카스에 이어서 이태백입니다. 당나라 시대의 최고의 시인, 시선이라고 불렸죠. 시의 신선. 두부와 함께 중국의 2대 자랑스러운 시인으로 손꼽혀 왔는데 천재적인 시 그리고 계곡이 많았던 삶 그걸로서 많이 알려져 있죠. 오늘 이태백의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수 있는 월화독작 달빛 아래서 혼자 술 마시다 이런 뜻을 볼수 있겠습니다. 대략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 의미를 살짝 살펴보고 본 작업들 하겠습니다 전체는 사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가 70자입니다 오늘 그 70자를 보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 간 다섯 글자씩 한, 한 구절 이루고 있어요 꽃화자죠? 옛날엔 빛나라자 썼었는데 빛나라자는 좀 모양이 다르죠? 화음경 할때화 이것이 꽃화도 되는 겁니다 지금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왔어요. 이건 화려하다고 할 때만 쓰이고, 화관 꽃들 사이에. 자, 이런 거 보면 은딱 계절을 알 수가 있죠. 요즘 같은 봄입니다. 꽃 사이에 일호 호는 항아리 호 자. 김장 똑같은 그런 항아리가 아니라, 요런 정도의 항아리 있죠. 술 담고 이렇게 다니는 중용화에 많이 나오는. 일호 주. 자, 술 항아리가 하나가 있어요. 꽃무어진 사이에 다섯 글자씩 화관 일호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작 여기서 바로 이 시의 제목이 나오고 있네요 독작이면 뭐겠습니까 이 작자가 재밌는 자예요 여기 이건 항상 술주자입니다 그러면 술이라고 공개된 작자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술다를 작자입니다 그 수작을 한다 할때이 수작 그렇게 는 손수자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술 따를 숫자예요 술줄 숫자 일꾼한테 돈은 안 주고 술 한잔 따라주고 수고했네 그러면 어서 개수작이야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독자 혼자 마신다 혼술 무 상친 서로 함께 할 친구도 없이 이런 뜻이죠 참 쓸쓸하게 시작이 되죠 이친은 어버이친도 되고 그냥 친할 친 친구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거배, 들것자입니다 우리 거수한다 그러죠? 약간 이제 간단하게 쓰자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들거, 손으로 들죠? 손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배자가 나무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나무술잔입니다. 쇠래술잔이라면은 다르겠습니다. 거배, 잔을 들어그 다음에 아주 멋진, 그 유명한 글자가 나와요. 부딪친다, 이런 뜻이에요. 잔을 들어 뭘 부딪히죠? 아, 건배 하나 보나요? 누구하고 혼자라고 했는데 명월하고 밝은 달과 잔을 들어 부딪히고 건배하는 거죠. 그 모습 뭐 상상해보세요. 좀 쓸쓸하죠. 그 다음에 달이 이제 떠오르고 나서 내 뒤를 보니 자기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상대편에는 대, 영, 그림자, 영자. 그림자를 대하게 되니, 송, 이루어졌다. 뭐가? 삼인이. 어, 달과 이태백과 이태백의 그림자까지 삼인이 이루어졌다는. 이런 상상력은 정말 어느 평론가에 말맞다나 우주의 몇명이 있을까. <웃음> 아, 참, 그운치한 것은. 자, 그러면은 그들과 술을 마실 수 있을까요? 달은 이미. 술을 못 마셔요 그죠 불불 해음 풀해자 불해 이게 술못 마신다는 뜻입니다 해음 해독할 수 없다 풀수 없다 술을 내 몸속에다 풀수 없다 그림자는 그걸 마실 수 있을까요 그림자 또한 한번 이렇게 쓰, 한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뭐 작품 아니고 설명입니다만은 그림자는 그냥 따라다니죠 나를 따라다니는 걸 뭐라고 하죠? 물이 돋자 있습니다. 신도 할 때처럼 이게 이제 따르는 거죠. 따를 숫자 마음 따라서 써버리는 것을 수필이라고 하죠. 이 그림자는 누굴 따르겠습니까? 나의 몸을 따르죠. 수와 신 자,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짓이냐? 잠시, 잠시 놀고 있는 거예요. 왜 놀느냐 하면 은 잠깐, 잠자입니다. 잠, 반, 잠시 동반하여, 동반자 할때 반자죠. 반려자 할때 반자이기도 하고, 이태백이 그렇게 사랑했다는 달, 그리고 장수장자 나오는데, 이시 속에 나오는 장수장자는 장수가 거의 아닙니다. 장차. 하려고 이런 뜻이에요 달하고 그림자하고 그냥 잠깐 놀려고 하는 거다 월장형 바로 행락 꽃이 많이 필때 행락객들이 있다라죠 꽃을 구경하러 나온 행위 그걸 행락이라고 합니다 주로 모름지기 수, 비록 수 그 춘, 봄이 와서 그냥 잠시 저탈빛과 그 그림자와 놀아보려고 하는 거다. 왜? 뭐 이런 얘기죠. 얘기 산수 더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운치가 있느냐. 아가, 내가 노래하면 다른 내 주변을 배회하고 배회할 배자입니다. 배회와 회자, 배회, 두인변 들어가는 것은 전부 사람이 하는 행동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배회, 자, 내가 노래하니 달이 내 주변을 배회하고, 내가 춤추니 얼굴 해졌나 보죠. 춤출 무 자가 있죠. 그림자가 같이 춤추겠죠. 재있는 글자 왔습니다 0.0도 할때그영인데 영란. 실작품할때 이렇게 모자라면 큰일 나겠죠? 네, 어지러이 따라 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술이 깨었을 때는, 술 마시고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별이 보일 때, 별성자, 깨어있을 때겠죠? 그래서 이게 각성할 성자예요. 근데 어쨌든, 아직 깨었을 때는, 성시에는, 어떨까요? 기분 좋아요. 다라고 마시든 누구랑 마시든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교류하면서 뭘 교류할까요? 기쁨을 교류해요. 환, 환이 술자리 기쁨은 막 흥겨워 기분 좋죠. 사람 동창들 모여가지고 처음에 신나요. 그러니 취했어요. 밤은 기었고 취해버렸어요. 취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죠. 쓸쓸하게도 주당이백에선 쓸쓸한 얘기죠. 각 분산 당연한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헤어질 때는 다시 만날 날 항상 기억하죠. 영결 영원히 우리 맺어보자 자, 뭘 맺자고 하는 거죠? 달하고 그림자하고 무정 정이 없는 응? 정이 있는냐 아니고 정이 없는 즉, 정에 얽매이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이태백다운 그 마인드죠. 그런 것에 매이지 않는 그 노님 노류자 이렇게도 씁니다. 으로 우리 영혼이 맺어져서 서로 기약하세. 서로 상자 기약할 기 언제를 기약할까요? 언제 어디서 상기 아득한, 아득할 막자가 있어요. 운한 운한이 은하수란 뜻입니다. 구루문자로만 해석하면 그리고 또 한나라한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되죠. 은하수를 운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 이것이 이제 앞부분 70자고 또 그다음도 아주 절구죠. 그건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그것을 음, 그림과 시로스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